하나님 나라 24강, 네 번째 시간인데요. 약속되는 하나님의 나라, 예레미아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 예레미아 31장, 31절로 40절. 우리가 지금까지 그 예레미아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 쭉 살펴봤습니다. 예레미야가 요시아 왕 13년 주전 627년 인데요 그때 이제 사역을 시작해 가지고 그가 이제 네 왕을 거치게 되지 않습니까 요시아,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까지 뭐 다섯 인데요 그 다섯 왕을 거치는 동안 어떤 어, 그, 상황이 있었는가? 그 왕들의 형편이 어떠했는가? 요시아 왕이 16세 다윗세 하나님을 구하고, 이제 개혁을 이제 20살 즈음에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20, 26살까지 개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주전 622년 정도 되는데요. 622년 1년. 그 정도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개혁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 요시아 왕이 하나님이 세우실 왕으로서 이미 여로보암 때 예고된 왕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한 290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 전에 이미 예고한 왕을 보내셔가지고 그렇게 그 거의 나라가 문을 닫는 지경에서 이제 개혁을 해서 저들이 그 심판 중에라도. 하나님의 백성됨의 자태를 나타낼 수 있게 하셨는데 저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웃음> 형식으로만 참여하고 이제 전심으로 그 요시아의 개혁 운동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시아 왕 26세 된 이후에 그 기록이 안 나와 있는 게 저들은 여전히 자기 그냥 껍데기로만 참여하고, 여전히 자기 행복을 찾고, 자기 안위만을 도모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600, 주전 609년, 이제 바론 르고가 북쪽, 그, 바벨론 세력을 견제하려고 올라가는데, 이제 그것을 막으려고 요시아 왕이 무기도에 나가서 거기서 죽게 되잖아요. 그 뒤에, 이제, 요와 아스가, 둘째 아들인데도, 이제, 그 왕으로, 세움을 입었었는데, 한 3개월 왕으로 있으는 동안에도, 그 요시아 왕을 본받지 않고, 오히려 그 전에, 그 문화세, 그 우상숭배의 일들을 다시 그 짧은 기간에 그대로 한 거예요. 그걸 수용하고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아서, 이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김이 어, 왕으로 올라서서, 609년부터 이제 590, 598년, 그러니까 한약 11년, 12년 통치를 하게 되는데, <웃음> 어, 그렇게 통치하는 중에도 계속 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애국의 세력이, 음, 그, 약해 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일차 포로가 있게 되잖아요. 일차 포로가 주전 605년 경에 여우 야김 4년 경에 있었는데도 우리가 예레,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를 이제 오늘 돌아가서 예레미야서 전체를 한번 다 읽어보세요. <웃음> 읽어보시면 여우 야김이 얼마나 고 저 여호아스 죽은 다음에 얼마나 그 못되게 행동했는가 알수 있습니다. 아주 하나님의 그바이 예레미야가 말씀을 기록해서 준 것을 그 칼로 베어가지고 불 불로 태고 말이 아주 거고요 하나님의 말. 그 바로을 통해서 다시 쓰게는 했지만요 아무튼 그렇게 악하게 해서 어, 정, 정치를 해, 했는데 이제 그. 주전 601년 경그 갈금미스 전투에서 또 약간 남쪽 애굽이 좀 힘을 얻는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또 붙어가지고 그래서 저희 바벨론 쪽에서 와가지고 다시 죽이고 어그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그그 왕을 계승하게 하고 어 그 2차 포로를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에스겔이나 뭐그 외에 아주 귀족들이 다또 어 남아 있는 것들이 다 끌려가게 되는데 아무튼 그 뒤에 그 왕위를 이어받은 여호야김도 여호야인도 3개월 정도 통치했는데 그 여호야김도 형편없이 또그 3개월 동안 악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가 그 다음에 마타냐의 이름을 고쳐가지고 시드기야로 세워서 했는데 그 시드기야 때 이제 시드기야가 굉장히 우유부단한 왕이었잖아요. 굉장히 우유부단한 왕으로서 예레미야가 심판한 내용, 심판을 선고한 내용들이 뭐 현실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아그뭐 거짓 선자 하나니아 같은 그런 존재가 심판을 받아 죽는 일도 있었고, 그런 일들이 예고한 대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말씀을 듣는 척 하다가, 뭐, 다시 이제, 뭐, 종들 다시 풀어주고, 이런 일도 하다가, 또 다시 또종 삼아버리고, 하나님 나라 성격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나라를, 했어요. 정치. 그러니까 원래 은혜가 없으면요, 정치하게 돼 있어요. 애굽에 붙었다가, 에굽에 붙었다가 바벨론에 붙었다가 어떻게든지 거기서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 살 공류만 한다. 인간적인 방책만 찾아간. 끊임없이. 그 하나님이 예레미아를 예레미아는 저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인물이에요. 고용적인 인물인데 그, 그 고난 중에서도 그참 그 어, 이스라엘을 건설하고 파괴, 파괴하고 건설할 자로 세, 시, 신문을 받았는데 일장에 그 것이 나온데 에레미야 일장에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거짓 그 시드기야 때도 거짓 목자들이 그렇게 많았잖아요 그 궁중에 우리그그 그 전에 여호야김 때도 그랬지만. 지드기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훨씬 더 많았어요. 악한 목자들이, 거짓 목자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우리는 금방 이제 포로된 그, 백성들이 금방 2년 안에만 돌아온다고 하고, 자, 뭐 물품들 다시, 성구들 다시 회수하게 된다고. 예를 들면, 이제, 포로를 완전히 끌려가는 게 맞다고 그러고, 어, 이제, 이스라엘이 한 번도 출해굽 이후에 그,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땅을 쉬게 한 적이 없다. 안식년, 희년 주셔가지고, 그, 이, 이스라엘에게 준 그런 모든 형식과 제도라고 하는 것은 성막도 그렇고, 그 예루살렘도 그렇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영역도 그렇고, 그것을 다 하나님의 모산물이고, 천국의 모산물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도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냥 형식으로만 참여하고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걸 부추기는 거짓 선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복받고 잘 산다고 이 땅에서 예.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징계로 망하게 됐으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이 생명을 주신 것을 그걸 회복하고 그 주님의 생명을 발휘하고 살아가야지 맞는데 이게 그거를 그 그게 현실적으로 멀리 보이고 현실적 현실 속에서는 늘뭐 인간적인 꾀가 그게 이제. 김홍전 목사님이 이제 모피라는 말을 썼는데, 인간적인 꾀를 쓰는 거예요. 꾀를 써서 빠져나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살아보려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보고, 넉넉하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해본, 근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써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품격을 나타내고, 존재에 있어서도 사역에 있어서도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 건데 그그 그 청지기로서의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고 늘 행동으로는 늘 자기 인간적인 그 꾀를 써가지고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려고 하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하요 그걸 부추기는 게 거짓 선전 그 요시아 왕때는 일단 그 사람들이 약간 좀물 밑에 들어갔다가 이제 여호와 아스 이후 계속 이제 그 사람들이 득세해 가지고 나라가 망할 때까지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다 지배해 를 버리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도 그 악한 영향을 끼치잖아요 포로, 그, 저 남아있는 사람들한테도 악한, 악한 영향을 끼치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한테도 악한 영 거짓 선자들의 말이 사탕발림 같아가지고, 굉장히 듣기 좋거든요. 귀에,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고, 마음을 아주 가려운 데를 잘 긁어주는 그런 표현을 하니까, 그냥 고난을 받고 죽으라는 표현을 안 하고, 행복하게 잘 살으라고 하니까 그 말이 듣기 좋아서 그 말만 듣는 거예요. 시드기아도그 궁중의 그 거짓 선자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예레미야가 명백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앞에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전심으로 올인하지 않.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저기 사, 살아야 할 그런 그 시공간 속에서 아주 죽는 일을 한 것입니다. 오늘은 그 예루살렘이 그렇게 해서 이제 그다 멸망하게 되는데 남쪽 유다가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멸망 이후의 일들과 그 예레미아의 위대한 그 위대성 그리고 어 예레미아의 전반적인 내용하고 오늘 본문과 관련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예레미아를 비교적 친절하게 해줬는데 그가 어디 있든지 자유를 보장해 줬습니다. 예레미아는 유다 땅에 남기로 했습니다. 바벨론으로 가도 괜찮다고 했는데 이제 안 가죠. 안 갔어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느부갓네살이 그달 그달야를 유다 총독으로 하였을 때 예레미아는 미스바에서 그와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을 주축으로 한 저항 세력들 이제, 반, 이제, 민족주의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웃음> 이들이 그달라를 처치해, 처치해버리자 그 뒤에 상황이 아주 급박해졌습니다. 이 이스마엘을 추격하던 요한한과 그와 함께 했던 자들은 이스마엘이 암몬족 속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더 이상 쫓지 않고 바벨론의 후환이 두려워서 이제 애굽으로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게 예레미야는 가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자기네들 애굽으로 갈 생각을 다 정해놓고 물어봐요 가지 말라고 했는데 마음에 정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가지 말라고 해놓고 또 따라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참 예레미야가 사랑이 많은 선지자인지 알수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애굽에 내려가서 그의 마지막이 가까이 올 때까지 바벨론에 의한 애굽의 정복 예언과 유다인들의 우상 숭배를 지적합니다. 때가 찰 때까지 이제 예레미야 25장과 29장에 나오는데 그 나라가 한 번도 쉰 적이 없다고 그래서 70년 포로, 70년 그 땅이 쉬어야 될 거라고 그러고 29장에서는 70년이 차면 이제 돌아올 곳을 얘기하는데요. 예레미야가 주전 그 아, 650년 경에 태어나가지고요, 그때 태어나가지고 600 아니 500간 70년 경에 죽는 걸로 그렇게 사역은 한 580년까지 하는데 죽는 거는 한 570년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무튼. 이게 꽤, 꽤꽤 오래 살은 거죠 옛날 한80 가까이 살은 거니까 아무튼 이상의 사실을 생각해 볼때 예레미야 선자는 더 이상 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유다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받아 당대의 역사적인 사명을 아주 용감하게 잘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1세기 전 이사야가 거목과 같이 히브리 왕국 안에서 일했던 것처럼 비슷하게 예레미야는 7세기 말에 엄청난 책임을 잘 감내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죄를 미워했지만 백성들은 지극히 사랑하는 가운데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린 애정이 아주 넘치는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쓴 책에서 무려 164번, 네 번씩이나 그 민족을 거론합니다. 이는 나머지 성경에서 말한 양보다 더 많은 양입니다. 그리고 당대 전혀 인기를 얻을 수 없는 그 매국적인 메시지 같은 내용으로 그가 사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미움과 박해를 받았지만 당대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를 아주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계속 선포를 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한때 지하 감옥에 갇히고 어두운 물수조에 떨어지는 일 등을 당하면서 탄식하고 위로를 받기를 거절하기도 하고 난 나를 저주하기도 했지만 욥처럼 그리고 자기가 당한 치욕 때문에 적대 세력들이 재앙을 받기를 원하기도 했지만 끝내 자신의 사역을 포기하는 일이 없이 끝까지 잘 감당했습니다 내부적인 갈등 때문에 많이 범민도 했지만 그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피난처를 찾으면서 그것을 잘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성경에서 예언자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려고 하면 예레미야를 연구해 보라 하는 그런 말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부르심에 있어서나 하나님의 약속을 맡은 자로서의 자세 그리고 그 권위에 있어서나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아주 이상적인 선자 중의 하나였던 것입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이제, 이제 예레미아서 전반적인 내용의 흐름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아서는 연대순으로 기록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연대적 일람표를 작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 그렇게, 연대를, 뭐, 요시아 때 얘기하다가, 여우야김 때 얘기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시드기아 때 얘기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선포하는 메시지는 아주 정확했습니다. 음. 1장은 예레미야의 소명이 나오고요. 여기서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웅대한 계획과 그런 뜻을 가지고 계셨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자신이 하는 일이 자신의 당대에 비로소 생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자신의 일은 영원전에 결정되고 내가 나기도 전에 그 세상이 그 창조되기 전에 그런 일이 있다고 고백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그리고 소명에 대한 보충으로 두 가지 이상 살구나무 가지와 끓는 가마에 대한 이상이 나오는데, 생명의 징조와 심판의 징조에 대한 이상이 틀림없이 성추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보면, 이게 미리 다할 일을 미리 다 이렇게 지청과학재료로 보여주시고, 그 속에서 일을 이렇게 전진시키고 확대해 가시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 때, 그 때, 뭐, 부랴부랴, 그냥, 인기응변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차서 있게 역사를 주장하시고, 거기에 쓰임받을 임무를 세워가신다. 우리 요시아도 그랬듯이, 그렇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주의 백성들도 그렇고, 주님의 사역자들도, 부름을 받은 사람, 뭐, 여기서 그냥, 하다 하다 할수 없으니까 주님이 불러서 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모태로부터, 태, 태초로부터 나를 선택해서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아직 귀인데있을 때. 거기 안에 자유가 있고 안식이 있어요. 그 안에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2장에서 6장까지에서는 예레미야 사역 초기에 그러니까 요시아가 적극적인 개혁을 하기 이전 상황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유다의 배도적인 상태가 어떤가 생수의 근원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말이죠 물을 담을 수 없는 웅덩이 같은 이방의 신들을 선택한 것이죠 터진 운동이 담아지지 않고 담아지지 않는 웅덩이를 파고 있는 거예요 자기 꿰를 안만 써봐야 안 담아진다. 근데, 근데도 하나님이 완전한, 저기, 소원지로서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게 멀리 보이니까 이제, 당장 파면 뭐될것 같이, 그렇게 생각한다. 에레미아는 유다의 이런 상태를 결혼 관계의 비유에서 아 간음으로 묘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에스겔서 23장을 꼭 읽어보세요. 얼마나 추악한,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교해 가지고 너가 나보다 낫다, 네가 나보다 못하다, 그렇게 할수없 그러니까 교회는 요 가장 약해 뵈는 사람이 가장 존귀하게 역임을 받을 만한 사회라니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걸 생각하면 그 사람의 가치는 이 세상에 어떤 곳으로도 살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람의 가치를 가지고 그 차, 차등을 두냐 이 말. 목사위에 목사 없고 성도위에 성도 없고 교회위에 교회, 교회 없어요 큰 교회가 더 힘이 있습니까? 큰 목사가 더 능력이 있습니까? 그건 세상에서 하는 얘기 그러면 당대그 예, 예레미야를 따라갈 필요가 없지 거짓 목사들이나 쫓아가지 이름 없는 혼자 그냥 보둥보둥 하는 예리미야를 들을 필요가 없지 많은 사람의 얘기를, 거짓 선자의 얘기를 들어요 아무튼 주님이 그렇게 그런 처지에 있는 자들을 건지셔서 정결한 처녀와 같이 삼아서 결혼관계를 맺으셨는데 여전히 애굽이나 바벨론 쪽에 그 자기가 보기에 능력 있어 보이고 힘 있어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려 그러니까 가늠을 한 거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건 가늠만 하고 똑같다고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다 <웃음> <웃음> <웃음> 구약의 요원을 가지고 야고보도 야고보 사도 선자도 얘기하는 것 야고보 사도도 얘기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숲에서 으르릉거리는 사자같이 유다의 심판으로 보응하기 위해서 열방을 일으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그, 이사야 때도 그렇고, 그, 그 이전에 미가, 미가, 이사야, 뭐, 호세야, 이때 선지자들도 다 얘기했던 거예요. 다 이미 아주 넘치도록 얘기했던 거예요 그걸 사실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해갖고 예레미야가 말을 한 거예요 예레미야 때 비로소 얘기한 게아니요 이미 북쪽 오홀라 오홀리바 그 북쪽 그 심판을 통해서 이미 다 보여주시고 그런데도 가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방을 일으키시는 거죠. 북쪽에서 그렇게 하했듯이. 그 다음에 7장에서 10장까지에서는 유다가 예레미야의 눈물 섞인 외침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하고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심판을 상기시키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하는 그 장소가 자신들을 지켜주는 양 착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이 있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소유자라는 형식적인 사실만 가지고 선지자들의 외침을, 선지자의 외침을 회의적인 태도로 그렇게 대하는 것이에요. 물론 예레미야는 이런 심판적 상황에서도 장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충고에 따르는 일이다 하고 주의를 시키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장 부터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그 순종할 걸 말씀했지만 유다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 계속 그 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런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아나도 사람들의 협박과 경고를 받고 또한 악한 자의 형통을 보고 극도로 실망해서 하나님께 탄식어린 그런 불평을 쏟아 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이제 베띠하고 그 항아리 비유로 임박한 유다의 심판의 선지적 행동으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14장 이야 15장에서는 한 발과 기근이 묘사되면서 예레미야의 탄식어린 기도와 주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이어지는 16장, 17장에서는 하나님의 경륜과 유다의 죄와 벌로 인한 황폐한 모습과 선자의 호소 기도와 안식일 중수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나 남아 있거나 할 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준수하고 그리토가 오실 길을 닦는 거예요 그리고 당대에 천국을 경험하고 전파하고 제사장 국가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든 흥하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 중에 또 안식일 준수 명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포로로 끌려갔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일을 해야 돼 먹고 살기 바빠고할일 못한다 그게 아니고 먹고 살일 바빠도 제일 먼저 그 일을 해야지 내가 심판을 받아가지고 진짜 병들고 전쟁, 재난 중에 있고 그런 속에 들어가도 할 일은 해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명령들이 참 황당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을 그, 우리가 하는 것 외에는 우리 존재의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공예배로 드리는 것하고,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것. 그 다음에 이제 18장, 20장, 18장, 예, 20장은 앞으로 있을 포로로의 주방, 에이슬 상징적인 재앙 표현과 바수울의 박해, 예름의 불평이 또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22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 예고와 유다의 왕실에 대한 심판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23장에서는 거짓 목자들에 대한 심판고 이어서 미래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묘사가 나타납니다. 원래 이제 그 아담에게 약속했던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또 다윗에게 약속했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모세에게 얘기했지만 그 왕같은 선지자 그런 존재에 대한 내용을 그 이제 심판 중에도 계속 하는 거죠, 이어서. 그리고 이제 24장에서는 모아가 두 광주리에 한 이상에 대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경멸하며 자만의 태도를 보인 유다 땅의 남은 관리들과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을 나쁜 무화과로 나타내시면서 그들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좋은 무화과로 여겨서 그들이 받을 축복에 대해 나타내 보입니다. 그리고 25장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선자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친 외침에 대해 무관심으로, 무관심으로 일관한 자들에 대해 북쪽의 적에 의해 심판을 당하게 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이제 70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26장에서는 성전 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어, 그, 선언하는 예레미아를 치려고 유다 고관들이 모였을 때, 예레미아가 그들과 변론하다가 붙잡혀 죽게 됐는데, 장로 중에 몇 사람이 나서서 변호를 하고, 아이감의 보호로 살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불과, 불과 한 2, 3년 뒤면 나라가 망하거든요. 근데도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웃음> 27장, 28장에서는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모습이 있고요 거짓 선지자들은 철저히 인본주의 그런 복회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전혀 받지 않으고 편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이 소유하게 하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이건, 오늘날로 치면, 어, 구원의 서정을 다 알고 있는데, 그거 알고 있는 걸로 보장받으려고 하는. 그걸 통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알고 있는 걸로 보장받으려고. 아주, 이제, 게으르고 악한 사람들이죠 아주, 이제, 이런 사람들은, 뭐, 이제, 꼭, 그, 그래요. 뭐, 찔리는 소리를 하면, 이제, 치 받는 행동을 보이죠. 꼭, 염소의 그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자. 치 받아요. 죄를 생각하고, 아, 하나님의 징계를, 어, 징계의 어미를 생각하고, 회계를 해야 되는데, 어, 나는 오늘 또 건드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런 좋은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어, 좋은 날 보기만 바라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이, 심판의 복음을 못 듣습니다. 심판 중에 하는 심판이 심판이 아니고 사실은 사랑으로 매를 치시는 거잖아요 진노의 막대기로 때리신 다음에 그걸 꺾어버리실 거잖아요 주님이 그러면 그 사랑을 알고 회개해야지 응? 끝까지 거짓 선지자들은 대결해 주, 중이, 이, 29장에는 포로들과 스마야에게 보낸 편지가 소개되어 있고요. 30장, 31장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거기 그 부분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언약으로 되어 있고 32장에서는 회복에 대한 상징으로서 아나돗에 있는 숙부의 밭을 사는 내용과 그의 기도 이건 그러니까 망하기 불과 2년 전에 그 고향 땅의 밭을 사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그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소망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33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회복 약속이 나오고요. 34장에서 39장에 이르기까지는 유다 나라가 이제 붕괴되는 그런 과정이 나와 있는데 불성실한 시드기아 왕, 지도자들의 죄악에 대한 경고, 그리고 예레미야의 토옥 예루살렘의 함락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40장에서 45장까지에서는 예루살렘 몰락 이후의 상황을 얘기하는데 이제 그달랴 총독이 이제 세워진 일과 관련해서 애굽에 또 내려가는 그러니까 그가 죽게 되는 내용, 또 애굽에 내려가는 내용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6장부터 51장까지. 에굽과 블레셋과 모합, 암몬, 에돔, 다메색 게달, 하솔 그리고 엘람과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차례로 나와 있습니다 심판의 도구로 쓰였던 자들의 교만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52장에서는 시드기아 통치 때의 일과 예루살렘 함락과 주방에 관한 간단한 요약과 그 최종적으로 여우약인이 풀러, 풀려나게 되는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몰락했지만 그래도 그 여우약인이 풀려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하게 하는 그런 그 것들이 이제 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서에는 선자의 소명과 왕과 지도자들을 포함한 그의 타락 한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어떤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과연 어떤 것인지 예루살렘 멸망과 그리고 이방제국들의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결론적인 요약이 이제 이게 제이 연대수는 아니지만 정확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차서 있게 나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또 어,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의 흐름은 유다의 우상숭배와 부도덕으로 말미암는 피할 수 없는 심판 상황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선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 5장들 얘기하지만요 1절에 보면 의인이 하나 하나가 없어서 이제. 유다나라가 멸망한다 그랬어요. 의인 하나가 없어요. <웃음> 그런데도 이제 주님은 이제 당신 스스로 신실 그언약에신실하셔 가지고 그 언약을 그 이루실 그런 그 서광을 그 여명의 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심판 중에 그걸 나타내 보이시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고 그끝 부분에 여호야인이 훈련하게 되는 내용 속에서도 우리가 그걸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30장에서 33장에 이르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 중에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옛땅 고토 가나안으로 돌아와 다윗이라고 불리는 통치자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인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만방을 심판하신 후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에 의해서라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확실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과 유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심판을 내리셔서 만방에 흩으신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자비의 새 언약으로 그들을 다시 시온으로 돌리실 것이라는 내용을 여기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관계 하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율법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질 것이라는 내용이고 계속해서 그들이 사죄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확연히 알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이, 이 예레미야 24장 이 사강을 그 하나님 나라 이 사강을 얘기할 때 처음에 그 이제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로부터 시작을 해서 쭉, 네. 쭉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세밀하시고 완전한 분이신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그 나타나고 전체에서 다 나타나요 성막을 나중에 우리가 성막만 따로 공부할 시간이 있을 지 모르겠는데요 성막의 그 지성소의 구조, 성소의 구조, 성막 그 성소 바깥에 그 물두멍과 그 번제단, 그그 그 성막들 요 그리고 성막의 전체 성막그그틀 이런 것이 왜 여기 숫자가 다르고 어떤 것은 약간 부족하고 어떤 것은 딱 맞고 그런 구조들이 왜 그렇게 돼 있는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한 것인가 하나님과의 회복이 얼마나 완전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도의 인격과 사역을 다 완전하게 보여주기도 하지만 거기에 관계를 된, 이룬 그런 존재들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과정을 겪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완전한 것을 이루는가 그걸 완벽하게 보여주시거든요 그게니까 모형적인 거예요 그니까, 그것을 하늘의 식양을 본받아서 한 거잖아요. 그게 뭐냐, 하늘의 식양이라고 하는 게그 영적인 세계 속의 식양이 뭐 따로 있어요. 그 그리토 안에서 해요. 그리토 3위 안에, 하나님 안에서 보여진 그 관계의 모습을 그대로 모사해서 낸, 낸, 낸 거란 말이에요. 성막도 그렇고, 가나안도 그렇고, 예루살렘도 그렇고, 그들의 그 왕정제도도 그렇고, 선지제도, 제사장제도, 이 모든 게 그렇다 이 말. 이게 이다 그리스도로 모아지고 그리스도로부터 다완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구약에 돌비를 줬지만 성신의 사역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때도 마음의 그 저기 육신의 할례 말고 마음의 할례를 얘기했어요. 이미 육신의 할일을 얘기할 때 마음의 할일을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속사 안에서 이제 성신을 보내셔가지고 이루실 일을 그 자손에게 보여주느라고 그것이 안 드러났던 거지. 구약에는 성신의 사역이 없나요? 그 성막을 지을 때부를오 올리압을 그 격동한 게 성신이에요. 그 은사를 준 게.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일을 내다보고 내가 여기서 번제를 드리고 뭐 소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권제를 드리는 이 일도 그리스도와 관계되고 내 죄와 관계되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거죠 내가 왕과 제사, 이스라엘나라가 왕이고 선제하고 제사장 그 얘기 다 했잖아요 그것도 그리스도의 삼직을 투영해내는 거죠 그 사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보여주는 그 교회 안에 은사로 다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성도가 다그저 직분자다라고 하는 거죠 다 왕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선지자 그리고 우리가 그 실체 안에 살아간다 그거를 지금 당신의 신신하심 속에서 이제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리 얘기했지만 주님은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 같다. 천년이 지나간 어젯밤에 한 경점 같다고 얘기해. 어젯밤에 한 그러니까 이게 이게 앞으로 이게 지금 예레미야 이 예언이 그 주전 저 7세기 6세기 6세기 초, 7세기 말그쯤에 되어진 거라고 보면 500년 뒤에 있을 일을 그 얘기하는 거예요. 500년은 뭐 하루도 천년 같은데 500년은 바로 코앞에 얘기를, 얘기하시는 로얘기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사실은 아담한테 얘기했을 때도 코앞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영원한 세계를 내다보시고 선자들을 깨우셔서 가르쳐주실 때도 그걸 다다 다 내다보시면서 하시는 거지 뭉퉁그려서 하시는 게 아니다. 그때그때 주님의 일이다 그 주님의 구원을 알고 자유를 알고 안식을 아는 건 구약의 모형적인 역사 속에서도 누리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아까 공부 시간에도 봤지만 라오미아하고 루시 그걸 아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성소인 그 영역 안으로 다시 돌아와야 생살 의미가 있다 고 돌아오는, 거야. 빌어 먹어도 그 안에 와서 빌어 먹어서 사는 것. 그러니 루스는 그걸 알고 고백하고 다시 들어온 거잖아.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는 그것이 아니고 어머니의 땅이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는. 하나님. 그냥 그러니까 루이그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간 게 그래서 들어간 거잖아. 이방 여자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존재가그그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나라 안에. 그데그 그그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쫓겨나가는 그 일부 나한 사람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을 쓰셔가지고 그 나라를 전진시키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사야서에서 그것이 나와 있는 것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계속 이어지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에게도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도 남은 자들만 영접한 거고. 주님의 사도들이 사역할 때도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웃음> 주님의 회복에 대한 언약은 그냥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먼 옛날 얘기가 아니고 주님의 편에서 보면 코앞에서 코앞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그 그, 그 모든 모형적인 제도를 줬을 때도 다고앞해서 그걸 보시고 하시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시, 시온, 시온 단순히 이스라엘의 그 국, 국수지적인 차원에서 선민 사상으로 시온이즘을 얘기하면 안 되죠. 그리 또 안에서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온 이집이라는게 시온으로 돌리실 것이라고. 이 사람들이 이제 7 0년 차서 시온으로 돌아오지만 시온에 돌아왔어도 국수주의적인 차원에서 돌아와서 그 나라를 건설하면 망하는 거죠. 이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시온에서의 삶을 살아가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 주님이 회복하실 것이고 그 구약의 용어를 써서 말하는 것도 다 그런 것이에요 이 새로운 관계 하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마음의 율법에 새겨질 것이라고 하는 것 할례도 마음의 할례를 얘기했는데 이미 율법도 사실은 그때 부분적으로 죄 백성들한테는 보여주신 거예요 가시적으로 멀리 이루어질 것들을 구속사 안에서 이룰 것을 자세게이루신다고 돌비를 주신 거지 언약의 내용은 똑같은 거죠 예레미야는 이와 같은 사실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었는가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회복에 대한 확실한 것을 이전의 계시와 역사의 과정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그 자신의 그 삶의 경험에서 아울러 현재 자신이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에서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특성을 역사적으로 이해하고, 그 언약적인 배려 가운데 자신이 부르심을 받고 있는 위치와 역할, 그리고 당신, 하나님 당신의 속성과 그분의 약속의 영원성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용서, 회복에 대한 궁극적인 소망을 확신 있게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교 선지자들은 귀신들이 시키는 대로 받아, 뭐, 쓰는 거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전 계시를 가지고 치밀하게 고민하고, 탐구하고, 연구해 가지고 알아서 앞으로 될 일을 믿음으로 받아 쓰는 거예요 성신의 감동하여 그냥 자기도 모르는 얘기 그냥 이전의 내용하고 어떻게 연계되는지도 모르고 받아 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렇다니 오늘날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개시를 받 들일 때 일반 은총을 무시하지 않고 특별 은혜를 전진시켜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읽어야 돼 읽고 그리고 부단히 기도해야 돼은혜 방도로 주시는 거 부단히 연구해야 되고 그걸 또 실천해야 돼 그렇게 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게 이전에 그, 그 주의 백성들이 꿈꾸며 바라봤던 세계 속에 있는 자로서 그, 그, 현재를 살아가면서, 그 후대의 그런 것을, 신앙을 계승, 계승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때에 다 완성을 못해도 말이죠. 사실, 예레미야의새 언약에 관한 내용은 이전의 게시에 비추어 볼때 전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그와 관련된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면 충분히 연상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는 그런 언약에 기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물론 제약을 받는 사람들의 사람의 위치에서 만군의 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에 대해 단정을 지어서 이렇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속사의 큰 줄기를 얼마든지 이전의 일들을 통해서 내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상으로 도망 저... 같은 두 제자를 찾아오셔서 뭘 가르치셨습니까?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당신을 가시, 가르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의 속이 뜨거워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죠 약속이 기억나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미 모세, 시편, 선지서들그다 같이 그리도가 계신 거예요 그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걸, 그걸, 그, 예레미야가 연구해서 살펴서 앞으로 있을 그, 그새 언약을 요약 정리했다는, 거예요. 최종류. 그 언약에 대해. 이, 이 예레미아 새 언약 이후에는 새 언약이 없어요, 이제. 이 그리토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언약을 한게 아니고 예레미야가 이전 언약을 총망라한 그런 갱신의 언약이다. 구속사의 큰 줄기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내다보고 이런 언약의 내용을 썼다. 회복의 메시지를 썼다. 또 하나님과 그 선지자들의 유기적 관계 안에서 일하심을 추론해 볼때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 끝내는 데 오늘 여기까지 또 해야 되겠네요. 나머지 내용은 다음. 시간에.